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아 장이 왜일어나 괜히 아침부터 시세를 봤구나 이러면서 약간은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2시 반경이었죠 갑자기 코인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테더를 제외한 10위권인의 대장주들이 모두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이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중에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9시경만 해도 6,200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3시를 넘어가면서부터 10% 넘게 상승하며 7,000달러에 육박하는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도 5%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며 오랜만에 코인 시장에 초록불이 가득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투자자분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흐름에 기분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아직 기존의 가격을 회복하기에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오랜만에 큰 가격 상승폭에 투자자분들의 바쁜 움직임으로 오랜만에 여러 커뮤니티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폭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저번주에 다뤘던 영상에서 테더에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관련 버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쿠코인 거래소에서 US 테더 관련 입출금과 거래를 중지하였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US 테더의 이슈가 이번 시장의 변동에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레딧의 유명한 분석가 a c t l 의 글을 보면 US테더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고 US테더를 보유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더리움 역시도 이더리움 페어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영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u 스테더 마켓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u 스테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비트코인이 US달러에서 거래되는 코인베이스, 비츠스탬프, 크라켄 등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6,450달러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크게 흥분할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자로 여겨졌던 u 스테더가 무너지는 것이 코인 시장에 타격을 줄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파인엑스에서 US 테더를 발행할 때마다 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네, 최근 미국에서 증권계의 금융공룡이 포함된 형태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번 테더빨 논란이 악재로만은 작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테더가 형성한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퍼드성글과 오늘 쿠코인 거래소의 입출금 정지로 급격하게 불어난 불안감 때문에 암호화폐 매수세가 강력하게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약간의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며 6,650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기에 딱히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오랜만에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에 따른 해외 소식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